시제어과정해서 영자이 나오면 한국의 속에서 뭘 발견해라? 시제를 발견해라. 네. 엄마가 집에 오셨을 때 이렇게 나왔죠? 네. 비중시제라고 해요. 집에 오셨을 때, 집에 오셨을 때, 오셨을 때왜 나온 거야? 오셨을 때주어주어 My mother.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겠지? My mother. 그치? 뭐 집에는 나이는 꿈이 되겠고요 그럼 가장 중심에는 집에 오셨을 때 여기가 과거가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다음 좋네요. 커. 쓰면 되지? 네. 못 쓴다 그랬어? 케임. 그러니까 이게 기준시제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 과거가 기준시제야. 그럼 기준시제가 나와야 그 다음 시제가 보이는 거야. 나는 이미 전화, 뭐예요 나는 이미 전화로 통화하는 것을 끝냈다. 그지? 나는 이미 전화로 통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오셨을 때 이전에 끝낸 거죠. 네. 그럼 결국 여기에 들어갈 근간의 시계는 바로 대가거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네. 그렇지? 대가거다. 자, 그래서 대가거를 써야 된다. 피니시트 대가거 써야 된다. 그럼 나머지 영역은 이제 옷을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주어가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나는 그다음에 배버거슨 데에 헤드 그다음에 네. 여기 네. 피니시트 이기 가운데 왜 남겨놨어요? 부사가 들어갈 자리란 얘기 네. 이미 어떻 여기 네. 네. 어? 어머 네. 이 already 나왔잖아. 헤드 a l r e 피니시트 그다음에 피니시는 동영상을 목표로 취하는 동사니까 통화하는 걸 끝냈다. 여기 터핑 나왔잖아. 요네 아이디 붙여야지. 네. 그다음에 요거 나왔죠. 세 단어니까 언더폰 전화로, 그지? 언더폰 아. 전화로, 응? 전화로 통화, 통화 됐지? 영자분이요 가지고 놀줄 알고 인데요 결국 한 글에 다 단서가 나와 있다. 우리말과 어순만 다를 뿐이다. 한 글을 우리가 뭐 자꾸 여러을 해보다 보면 집요하게 그거를 영어적 어순에 맞춰서 써주면 된다는 거야. 응? 그게 <웃음> 핵심이야. 그래서 시제 영작, 시제 관해서영역할때 반드시 기준 시제 잡아내고, 이렇게 대과와 과거가 공존할 때, 이럴 때, 공호했을 때, 당연히 과거죠. 근데, 이거 이전에 일어난 일, 통화하는 거, 끝낸 거, 요 대과로 써야 된다. 이게 포인트야? 키 포인트. 그래서, 여기서도, 어, 요 피니시란 단어를 이제 부각시킨 거예요. 요 부각시킨 거예요. 이게 나온 이유가, 대단한 게아니라얘기야